또 하나야? 두 개야? 음, 하나 하나라고? 겹치면 하나야 빵은? 음. <웃음> 겹치면 하나가 되는 거야 음. 빵은? 아, 하나 먹고 있는 거네 해리두개 음. 먹는 거 아니네 음. <웃음> 엄마 엄마 뭐또 아빠? 어? 저, 저, 저, 내가 엄마가 손 엄마가 두 명을 어떻게 안나 안아. 아빠한테 안아공이 해 달라고 하지. 이 새끼. 알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아 <웃음> 어. 우리도 마지막에 틀어좀아야 된다 했잖아요, 사과. 응. 우리 같이 산책지켜주자 네. 해야 하는 말은 하트 하트 하트래 하트 아, 그, 그, 그, 그, 저기 까만말은 까만말은 까만말은 라시타 마시타 잘하실 수 있나요? 장혜리씨 네. 리고는 우리도 맨발로 이렇게 달리면서, Ha ha ha ha. 엄마 하나 줄자. 하 고마워 그래. 오호호 <웃음> <웃음> <웃음> 됐어. 같이 사진 찍어봐야 되긴 하는데, 어머니랑. 아니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네. 약간 찍어서. 어. 너무 예뻐. 여기 손 이렇게 돌려봐. 고마워, 그래. 마리랑 같이 찍어야죠. 됐다.